나 하나 하나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남았어. 볼로 완전에. 에이 에이, 에이 던져, 던져. 아. 던져 던져 던져 던져 던져 던져 올라 완전 돌줘돌줘돌줘돌줘돌 줘서 돌 줘서 좋아. 두 얼간이 두야 그냥 네가 소닉이니까 지금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볼로, 볼로 계속 리필하는 중? 어 리필해 리필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리필 뒤에서? 뒤에서. 어나 순간 방광 열릴 뻔 했어 <웃음> 좋아 어왜 움직여? 어, 왜 움직여? 왜 움직여? 왜 움직여? 올라가서 리필하고 해도 어이 어, 친구 근데 선공이 빨리 풀리는데? 어 잡았다 그럼 저 이제 볼로 없어요 볼로 없다고? 그러면은 어 내가 찔게 내가 찔게야 이거 인생 역전이거든요 아, 나이스 잘했다. 나이스. 나이스. 야 미쳤다 속도봐 속도봐 미쳤다. 아!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게 기다려. 그래도. 야, 아이고. 아오. 아이고 그냥. 근데 솔직히 저 친구 진짜 우리 희망이에요 지금. 진짜 쟤한대 잡으면은 바로 그냥 엘리멘탈 네. 끝까지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 인생 피는 거거든. 인생 피는 거거든. 지금. 아 이게 안 맞아? 아, 이게... 3.2... 점이... 어... 어... 잡았다 잡았다 <웃음> 야, 이걸... 야, 진짜 전문가 다르다... <웃음> 32... 아, 아까 아 연비 있었을 때가 딱 좋았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아, 열심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계속 던져도 안 된다... 어. 아이고... 심지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 어... 아니야. 심지 어... 어... 왔이 지금 이 어... 잡았다 미이 어... 이이 어... 어... 이 어... 어... 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 어... 어... 야 사람이 간절하니까 이걸 한다 여러분 날아가는 속도를 그냥 예측해가지고 그냥 너아어야 이거 그냥 풀려버려 와 어씨 야이 속도를 어떻게 따라가면 좋아 리듬게임이야 이거 어씨 죽이려면 죽여 이 자식아 거, 겁나게 하지 말고 나이스 나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몇이예요 많이 올랐어? 55. 오, 그래, 그거 그 이제 아 이게 오케이. 볼라가 초가 있어. 씨 이제 보인다. 와, 와 독소 다 독. 어. 얘가 너무 빨라서 지속도에 못 이겨서 우리를 못 때리고 아하. 있는 거야 지금. <웃음> 공격을 하고 있거든 분명히. 에이. 좋아. 오, 계속 때려봐, 계속 때려봐. 볼라 초가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 보여. 분명히 찌르고 있어. 맞아. 쌉. 쌉. 쌉. 쌉. 쌉. 쌉. 쌉. 잠깐 기다려 봐. 아, 이게 초가 정해져 있구나. 내가 초를 볼게. 8 7 6 5 4 3 2 1 아, 아 예측샷 때려는데 아, 예측샷 때리는데 까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야, 도망간다. 안 돼. 야, 도망간다. 야, 저 속도로 도망가면 안 돼. 안 돼. 야, 야 한파 너밖에 없다. 야. 야, 저기. 야, 그래도 야, 절벽에 갇힌 게 다행이야. 왜 저거 어떻게든 할수 있어. 잡았다. 진짜로? 야 예. 아, 아, 빨리, 빨리 찔러, 여기. 빨리 찔러, 여기. 빨리 바 위에, 바 위에, 바 위에. 투대야 봐줄게. 계속 찔러, 그냥 무지성 찔러. 16초 남았어. 기절 아. 얼마큼 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안돼, 그 방향은. 그 방향은 안돼. 형 와봐요, 와봐요, 이리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너 진짜 빠르다. <웃음> 야쟤 진짜 빠르다 야, 거의 야 인간탄환이야 형 랩터가 너무 많아 야내 쪽으로 봐야 죽어 안돼 소닉을 잃었어 지금 거의 다 했는데 야 볼라가 이게 시간 리필이 안되더라 보니까 한번 잡으면 그냥 30초야 그렇게 막할 필요가 없었어 왜나 옆에 있어 일단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찾았으면 됐어요. 야구십사이란 말이야. 지금 포기하기 이르잖아. 6 6에38 미쳤어 미어야야야야죽야 으흐, 으흐. 아니, 별로없어요 지금 지금 <웃음> 저기 지금 저기, 저기 어 저기 육식동 육식공룡 세트가 따라가는 사람 누구야? <웃음> 나야 형 제발 <웃음> 저로안 <저기, 웃음> <글로> 갈게 <웃음> 저 육식공룡 세트가 따라가는데? 어 <웃음> 제발 가운드 샷 제발 아오 야 1%야? 어, 스핀샷 들어가야 돼스핀샷 <웃음> 스핀샷... 아, 아2 야, 올랐어, 1프 올랐어, 1프로 올 어, 아2 2, 2 아이씨... 나도 스펍을 하나 줘봐봐 어, 알았어. 그대로 한 번만 던지고... 점프샷... 점프, 점프 바운드샷... 아... 오, 5 그렇지... 대가리샷... 헤드샷... <웃음> 헤드샷 가야지! 헤드샷! 몇퍼 더? 몇 4포 이게 근데 피가 없으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들었거든? 이거 더 찌를까? 아나프게 등을 이해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어, 9프로! 9프로? 어, 됐어, 됐어 어, 짱! 네. 다시 해보자 디버프 타임 야 솔직히 연비 수준이면 10% 정도 확률 뚫을 수 있어 아이. 와 어? 이제 10%야 정신 차리라고 너 어차피 우리 거야 임마왜 그래. 놔줄 거 같아? 너 폭력할 거 같아? 야 어떻게 어떻게 찾는 건데 이게 어, 놔줄 거 같아 아쌉쌉쌉싸 들어와 그냥 야. 제발 절대 안 놔줄 거니까 들어오라고 아! 와 스팀 2% 야 3,000까지 가어스타핏 스탑 야 지금 상태에서 몇번 그냥 시도 좋아 와 48% 됐는데? 야,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예 48% 자언더스로 간다 자세... 와 <웃음> 언더... 자세 죽인다 <웃음> 아, <형> 자세 죽인다 자 죽인다 언더스로 간다 언더스로 봐! 아어언더스로와 아. 아. 자세 자세 <웃음> 언더스로아 뭐야 뒤에 있는 어. 푸대라노 뭐해? 아, <웃음> <웃음> 좋아. 어나이어 제대로 들어. 야 나왔다 나왔다. 바 역시 언더스로. 얼굴방. 야 고개 이렇게 까딱까딱하는 거 봐. 마르코는 아홉 살모야 이름 겁나 빨리 지었네. 가는 길에 폭포수 있나요? <웃음> 폭포수 저기 있는데 어 있습니다 야 근데 3부 끝날 때까지 기어코 버텨낸 거야 우리? 네 한펜아 진짜 이대로 발로란트까지 가? 네. 화장실 먼저 가는 사람이 가져가세요 상금 만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예 네. 바로 갔다 먼저 오는 사람 <웃음> 자,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네. 네, 갔다 오시다가 이제 발등 찍히지 마시고 자 네. 하나 둘셋 고! <웃음>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왔다 왔다 와 아! 이게 그래서 젊전좀 나옴 나옴 나옴 나옴 나옴 저 이제 물 내리고 올게요. 잠시만요. 야물을안 아, 내리고 왔어. 야 반칙이지. 머리핀 이거 누가 해준 거야? 야 근데 근데 우리 집주변 진짜 난리네. 야 이거 뭐야 야 고생했다 드디어 아유 고생이요? 저 그럼 좀 보상 하나만 봐도 되겠습니까? 뭔데? 연비님 머리카락이요 모양 봤으면 은 연비야 이제 한번 해줘야지 라미는 머리 스타일이 왜 앞머리만 남겨놨니 얘를 에? 아니 저거 잘하면 이뻐요 저거 잘하면 이뻐요 진짜. 아 저거 잘하면 이뻐? <웃음> 어... 에휴 불안.. 에 고객님 에 미용실 하루 이틀 오신 것도 아니고 저 약간 저 프로페셔에요 프로패션은 교수님인데요? 아, 네. 야 근데 이게.. 양옆으로 물미역이 남았는데요? <웃음> 아 저.. 패션 패션 엘리멘탈 가죽이 없어 엘리멘탈 가죽이 없어가지고 지금 안장을 못 만드는 상황 혹시 돌아다니다가 엘리멘탈 죽어있는 애 보이면 바로 캐버려야 돼 한펜이는 자기 가슴 근육을 베고 자네? 탈인간이다 탈인간 아크로바틱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웃음> 네. 한니콜먼 얘는 이게 야 연비는 요즘에 요가 배운다더니 제대로 깨우쳤네 뭔가. <웃음> 그러게 그나저나 임이로 어디 갔냐 우리. 라미님이 타고 가다가 살산에 떨고 놓고. 아아 맞다 한패나. 예. 네. 우리 그거 도전하러 가자. 어떤 거요? 볼로 지난번에 작전 세운 거 있잖아 앵무새 잡고 건물로 막아가지고 가둬버리는 거 그리고 볼라도 막 무한대로 맞춰가면서 찌르기만 해갖고 죽일 수도 있고 더 잡을 수도 있고 그래 자켓. 오 야야 앵무새! 옆에! 어디? 라이트 패러제도 엘리멘탈 맞아, 얘도 엘리멘탈 맞아요? 오케이 어, 어, 어. 어, 근데 볼라로 잡아서 30초를 벌어서 가두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와 이거 근데 문이 자동 열림 세팅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 세팅하는 네. 게 진짜 좀... 잠깐 연습 좀 해볼게, 잠깐 하나 세우고 아, 7번 누르고 문 세운 다음에 가까이 가서 2꾹 e 눌러서 스위치 투 매뉴얼 이거구나 이 방향이구나 이걸 딱 누르고 그 다음 닫아야 돼요 근데 어. 이게 세번 해야 되거든 이걸 삼각형으로 따 따. 아니면은 약간 그리핀 잡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 아 유인해서? 어 유인해서 가두는 방식. 아 약간 촘촘하게 쟤 작으니까. 이거 어때 지금? 오 간격. 한쪽 여기에 유인만 할수 있으면 참 좋은 건데 이제 저 라인 네. 패럿을 인간 소닉? 인간선이 출동? 어? 오 와바! 와 구워졌는데? 나 진공청소기인 줄 알았네. <웃음> 어 어. <웃음> 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 나 그냥 이렇게 해버려. 나 그냥 이렇게 해버려. 어? 얘만 이만한... 하면... 나 그냥 이렇게 해버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붕 위로 이... 날아가겠죠. 그런가? 아니야 얘 멍청해 얘 멍청해 얘 멍청해 멍청이. 멍청이? 자 기다려봐 기다려봐 볼라를 틈새를 찾아서 맞출 수 없냐 이거? 아니면 위로 올라가서 맞출 수 없냐? 야 빛날에 돌 던지 미술 가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하나 됐지? 넷 됐어. 틀린다 일단은 가뒀어야이 안에 있는 애를 어떻게 안전하게 때릴 방법 아니 나 너무 촘촘하게 했네 이게 틈이 없네 어? 어? 나갔는데 어? 어? 그래. 어? 어? 어떻게 나갔지 아니, 위로 나가, 아까.. 위로 나갈 거면 아까 나가, 나가듯이... 지 시, 세팅 다해이 시, 이 시, 나가네..